도덕이들 안녕. 민정아, 너는 만화 좋아하니? 나? 저는 만화 정말 좋아해요. 뭐 보는데? 특히 좋아하는 게 저는 이렇게 남자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만화 말고, 음. 약간 애들용으로 만들어진 만화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예를 들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 아 그런 거. 음. 오후 몇 시지? 오후 6시쯤에 딱 집에서 가면 투니버스에서 <웃음> 항상 짱구가 해요 전화를 지금 17기 짱구가 한다면서 내한테 전화를 와서 같이 보자 <웃음> 안 보고 싶은데 같이 보자 며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와 재밌는 아이디로 어 무장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작 대작 그러나 한국에 크게 알려지지 못한 혹은 더욱 알려져야 할 독특한 만화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고다코 추천 만화 탑 2. 지금 함께 보시죠 일란드사가로 유명한 유키무라 마코토의 만화 플라네테스입니다 성운상 수상작 중한 작품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모두 수상한 흔치 않은 작품입니다 성운상이란 일본의 문학상으로 그전 해에 발표되거나 완결지어진 SF 작품을 수상, 대상으로 합니다. 2070년대 우주개발이 진행되면서 쏟아져 나오는 우주 쓰레기 대부리는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 스페이스 대부리는 작은 나사 크기부터 윈공위성의 크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합니다. 주인공은 이러한 스페이스 대부리를 제거하는 말단 부서에 있는 노동자로 우주 개척 시기에 인류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핑퐁은 거칠지만 살아 숨 쉬는 선으로 독특한 세계관을 그려나가는 마츠모토 타이오의 만화입니다. 타쿠의 재능이 넘치고 감각적이며 도발적인 패코. 로봇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정확하며 효율주의자인 스마일. 가타세 고교 타쿠부에 소속된 두 명의 주인공을 통해 소꿉 친구에서 넘어서야 할 라이벌로 성장하는 두 소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나가와 료지가 주간소년 썬데이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재했던 SF 만화로 제44회 소화감 만화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김을 원하는가? 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어두운 SF 장르답게 배경과 인물의 그로테스크한 묘사가 악권이죠. 네명의 소년 소녀들에게 이식된 정체를 알수 없는 금속생명체. 암즈와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수수께끼의 조직 에그리고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은 과학기술의 발전, 무기의 발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품처럼 무수히 쓰러져 나가는 인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호쾌한 액션 이면에 과학기술과 윤리의 간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 탁급부로 한국의 이름을 날린 후르야 미노루의 두 번째 연재작 크레이지 군단입니다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주간영 매거진에 연재된 청춘 코미디 만화죠. 원 제목은 나와 함께. 가출하여 도쿄에 상경한 어린 형제 수구와이쿠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주변 친구들이 겪는 웃기지만 지독히도 슬픈 고난과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일본의 만화잡지 비즈니스 점프에 연재된 키시로 유키토의 SF 걸작. 총몽엔 총몽 라스트 오더 속편인 총몽 라스트 오더는 2000년부터 일본 울트라 점프에 연재되었고 현재는 이브닝에서 3부 총몽 화성 전기가 연재 중입니다 총몽은 1990년대 일본 s f 물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명작입니다 경쾌하면서도 묵직한 타격감으로 무장한 액션과 사이버 펑크를 잘 섞은 디스토피아적인 설정 키시로 유키토의 섬세한 그림 그리고 대단히 잔인하며 그로테스크한 연출 등이 어울려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창천항로는 1994년 10월부터 2005년까지 연재된 삼국지를 다룬 일본의 만화입니다. 스토리는 제일교포인 이학인이 담당하였죠. 창천항로는 위의 조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작가는 기존의 등장인물의 독자적인 해석을 덧붙여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킹곤타의 빼어난 그림과 하나하나 주옥 같은 명대사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스토리 작가 이야기니 본래 영화감독 출신이기에 대사의 연출 감각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도대전쯤 이야기이 사망하면서 본작의 매력인 등장인물의 파격적인 재해석이 줄어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코이로코의 첫 장면 연재작인 RPG 세계관의 요리 어드벤처 만화. 2014년 2월부터 엔터 브레인에서 연 10회 간행되는 만화잡지 하루타에서 연재중입니다. 이 만화 아주 대단합니다. 2016년 남성부분 1위에 등극했으며 2016년 일본 만화대상 2위를 차지했습니다. 던전에 들어가 파밍을 한다는 전형적인 일본 RPG 게임의 설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만화는 분명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양산형 판타지 만화와는 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2011년 6월 3일에 완결된 웹툰으로 죽음 3부작 중첫 번째 작품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만화 부분 지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던 이탕은 우연한 계기로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의 장난인지 죽이는 족족 죽어마땅한 악인들만 죽어나갑니다. 심지어 증거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자수를 하려고 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이탕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던 해커 노빈이 사이드킥으로 붙으면서 사건은 점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살인자 온안감은 국내 웹툰 중에선 흔치 않을 정도로 무겁고 심오하며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카츠시카 호쿠세이, 나가사키 다카시 각본의 우라사와 나오키의 옴니버스식 만화 우라사와 나오키의 마스터 키튼입니다. 1989년에서 1994년까지 소학관의 비코믹 오리지널에서 전 18권으로 연재되었습니다. 각종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옴니버스식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료조사와 현지 취재로 유럽 역사와 정세에 많은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비밀을 푸는 이야기부터 사담 후세인 시절에 이라크의침투의 요인을 구출하는 스파이그까지 장르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죠 미국 그래픽 노블의 신화 타임즈가 선정한 1923년 이후 최고의 영어 소설 백선의 유일한 그래픽 노블이자 휴고상 수상작 왓치맨입니다 1986년 11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연재된 그래픽 노블로 V4 벤데타 프롬 헬의 앨런 무어가 스토리를 담당하고 데이브 기번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1 9 5 0년대 미국은 만화 규제 때문에 밝은 이야기의 슈퍼히어로만 나오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를 일명 백은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나온 대표적인 슈퍼히어로는 플래시, 그린랜턴, 스파이더맨 등이 있는데 왓치맨은 이백은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왓치맨의 등장 이후 미국 슈퍼히어로 장르는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가장 잘 먹히는 히어로상인 현실적 고난에 고뇌하는 현실적인 히어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은씨 음. 혹시 인디라는 정확한 뜻이 뭔지 알아요? 뭐 독립영화나 독립음악 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닌가? 네 독립을 뜻하는 인디펜던트 혹은 인디펜던스의 준말로 거대 자본이나 정부의 영향에 벗어난 창작자나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음, 확실히 인디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진 음. 이 창작물이 이슈가 되는 음. 경우가 많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뭐 어, 게임도 그렇고. 그렇죠. 음. 아무래도 돈보다는 음. 매체를 더 사랑하는 창작자가 애정을 담아만든 창작물이다 보니까 독특하기는 해도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이런 숨겨지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매니악한 작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큰 묘미가 아닐까요?